안녕하세요. 살구예요. 오늘은 프로듀스 101 시즌2에 나온 핑크머리 강다니엘을 만들어봤어요. 다이소에서 파는 2,000원짜리 인형을 커스텀 준비 영상을 참고해서 얼굴을 지우고 머리카락을 제거해서 준비해주세요. 인형의 얼굴과 몸을 분리한 다음 나무젓가락에 마스킹테이프를 돌돌 말아 인형얼굴에 딱 맞게 만들어 꽂아주세요 오늘은 이아코 화이트 수지점토를 사용해서 머리를 만들거예요 공기중이 굳고 갈라짐이 적은 점토라면 어떤 점토를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인형머리에 물을 묻힌 후 점토를 감싸주세요 물을 묻힌 손가락으로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해주세요. 칼로 대충 머리 모양을 잡아주고 중간중간 물티슈와 면봉으로 정리하면서 작업해주세요. 스파츄라라는 도구를 이용해 머리 가르마를 내줍니다. 물을 묻힌 손가락으로 자연스럽게 다듬어줍니다. 도구를 이용해 머리카락 느낌을 내주세요. 이렇게 머리 모양 완성! 다 굽고 나면 약국에서 파는 아세톤을 면봉에 묻혀 얼굴에 묻은 점토를 닦아줍니다. 아크릴 물감 노란색, 하얀색, 황토색을 2대 2대 1 비율로 섞어 머리를 칠해줍니다. 마스킹 테이프를 잘라 얼굴을 가려줍니다. 분홍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머리에 그라데이션을 줄거예요. 노란색까지 다 덮지 않게 조심조심 아래에서부터 천천히 분사량을 보면서 뿌려주세요. 스프레이가 다 마르면 마스킹테이프를 벗겨내고 약국에서 파는 아세톤으로 얼굴에 묻은 페인트를 지워주세요. 무광 스프레이를 전체적으로 살짝 뿌려줍니다. 무광 스프레이를 뿌리지 않으면 색연필로 밑그림을 그릴 수 없어요. 색연필로 얼굴을 스케치해줍니다. 아크릴 물감으로 얼굴을 그려줍니다. 눈에 하이라이트도 찍어주고 눈밑에 점도 찍어줍니다. 강다니엘은 웃을 때 토끼처럼 보이는 앞니가 귀여워서 앞니도 그려줬어요. 지우개로 스케치 선을 지워줍니다. 파스텔을 칼로 가루를 내어 볼터치도 해주면 완성! 항상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